다섯번째 시간 어,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진트레이딩을 하기 앞서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 먼저 알아 둬야 될것 다섯번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투자 하시면서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내 그러니까 자산을 어떤 그 비중으로 그리고 어디 어느 종목에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거를 구성하는게 포트폴리오 라고 하죠 어,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뭐 알트코인을 뭐 얼마큼 담고 비트코인 을 얼마큼 담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할 을수 있지만 이 마진 트레이딩을 함께 그포트폴리오에그 구성을 하다 보면은 어, 확실히 조금 더 어, 그 안전하고 그리고 어, 리스크에 조금 더 대비를 할수 있는 어, 그러한 유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것 그리고 어,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솔직히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어. 해징수단임을 반드시 기억하자 이게 답니다 해징수단 지금 어, 대부분 마진트레이딩 하시는 부 분들 분 중에서 어, 제가 뭐 저희 회원분들 마진 회원분들만 거의 한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한 400명 500명 되는 것 같아요 레퍼럴 회원분들만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마진만 하거나 어, 마진만 아니면은 알트 현물만 하거나 이런식으로 아예 그냥 딱그 자기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마진만 하거나 알트만 하거나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놔 가지고 어, 따로따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죠 어, 근데 그렇지 않고 마진도 하고 알트도 하고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그 조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음,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왜냐면은 음, 마진 트레이딩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진 트레이딩이 생겨난 이유는 해징 수단입니다. 해칭 수단, 어, 일반적인 그 스파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현물 거래, 현물 거래는 단 방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야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려가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어, 올라야지만 내가 여기서 사서 이만큼의 올라간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만큼 올라가야 실현을 하는데, 떨어지는 와중에는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스파트레이딩에서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스파트레이딩을 트레이딩, 하는 현물투자자인데 하락장만 계속 지속이돼 1년 동안 어, 비트코인이 그랬었죠 1년 동안 하락장만 지속되면은 손가락만 빨수 빨 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고 뭐 하락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건 요만큼의 그 반등 반등 파동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타 수익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장의 하락 추세로 재환될 때는 어 인바스 투자를 하는, 하는 방식으로 어, 역방향에 대한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해칭 수단이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어, 그런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현물만 하는 단방향 시장에서의 리스크 어, 그렇지 않고 음, 마진 투자만 하는 리스크 어, 이렇게 굳이 이런 리스크들을, 한쪽으로 베팅을풀베팅을 베팅을 하면서 굳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마진트레이딩은 위, 위도 아래도, 모두 이제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뭐, 현물이라는, 현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 결국 현물 거래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다릅니다. 그니까, 마진트레이딩은 현물 거래랑 아예 그냥 다른 구조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어, 접근하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현물거래는 따로 어, 그리고 마진거래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훨씬 어, 관리하는데 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물, 그러니까 마진을 하는 저희 트레이더들도 마진할 때 비트코인을 마진을 할 때랑 어, 현물거래를 마진으로 할때 그 비트코인을 현물거래로 트레이딩 할때 달라요 어, 똑같은 롱포지션 이라도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들고 가기에 리스크가 좀 크죠. 현물이랑 다르게. 그래서 아예 그냥 저,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의 그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드가 지금 한 어, 100이라고 치면은 한 알트, 그러니까 현물 거래. 현물 거래 쪽으로 한 어, 60% 어, 60에서 70% 정도. 어, 이거를 현물, 현물로 비중을 두고, 그 외에 나머지 한 3, 40 30, 40%. 30, 3 40%의 나머지 그, 제 시드 중에, 어그 일부를, 어 마진 쪽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 그러면은, 뭐, 최대한 6대4 정도 되는데, 6대4면은 거의 절반, 마진이랑 뭐, 거의 반반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어, 거의 한 8대2에서, 어, 8대2에서 9대1 정도로 비중을 두었었어요. 여기가 현물 그리고 마진 마진을 좀 적은 비율로 시드한 10%에서 20% 음. 근데 마진으로 그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어. 그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웃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진 그 비중이 많이 불어났는데 저는 지금도 여기 마진 수익이 나면은 어, 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금을 하고 제 시드의 전체 한 10에서 2 0 20%, 20%만 20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구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틀로 현물, 마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현물, 마진. 그죠 자, 현물 내에서도 나눌 수가 도 있죠. 그쵸? 뭐, 이 정도는 장투용. 장투용 그리고 뭐요정도는 단타용 음, 요정도는 뭐 그냥 현금 현금화 현금화 해가지고 어뭐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낮출 때뭐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구분해 놓을 수도 있고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도 비트마진용 비트마진용 뭐 알트마진용 어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롱 포지션용, 슈 포지션용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은 여러분들의 리스크도 같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경험이 어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 분산 이런 것과 개념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진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라 하실 때 업비트에 있는 내 비트코인을 모두 어 마진 거래소에 넣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 이런 개념은 저는 별로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 뭐 천만 원이 있다. 여기에서 한 백만 원 정도만 넣어서 뭐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시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어, 시드의 전체 시드의한 10에서 20% 정도만, 어, 마진 트레이딩을 어,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이, 어,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트레이딩, 마진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어,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진 트레이딩에 몰빵을 한다. 아, 마진에 내 풀시드 100%를 몰빵을 한다. 그러면은, 어, 실패할, 실패를 할 확률, 그니까, 러 마진콜이라고 하죠. 어, 내 시드 100%가 없어지는, 그러한 청산을 당할 확률이, 어, 80% 이상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이걸, 그니까 내 시드 의 100%를 모두 이제 풀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심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생겨요. 그 그러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고, 되게 좀 소극적으로, 어, 그리고 심리에 많이 동요가 된다고. 마진트레이딩 에서는 심리의 동요가 되고 그리고 되게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트레이딩은 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공격적인 타점을 잡아서 어, 좀 짧게 짧게 끊어가는 방식이 맞아요 그뭔 소리냐면 은 어,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 좀뭐 안전매매 확인매매 이런식으로 뭐 돌파가 확인되는 지점에서 뭐 포지션을 잡고 그쵸 이런식으로 뭐 타겟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진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마진은 좀 예상을 해서 여기에서 타점을 잡고 이런 데서 짧게 짧게 포지션을 어, 끊어가는 방식의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어, 유효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마진에서는 아무래도 풀 베팅을 해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바, 당하게 되면은 좀 결과가 안 좋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 반드시 좀 분산해서 어, 리스크가 좀 분산될 수 있게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진트레이딩을 위한 여러분들의 튜토리얼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